화력, 집중! 화력, 집중! 드디어 보여드릴 때가 됐군요! 제 궁극의 화력을! 드디어 보여드릴 때가 됐군요! 제 궁극의 화력을! 한바탕 놀아보자고! 한바탕 놀아보자고! 지휘관을 지켜야 해! 그래야만 해! 반드시! 지휘관을 지켜야 해! 그래야만 해! 반드시! 적의 시선을 이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적의 시선을 이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 위, 위, 위 위급 상황! 제발! 바람이 승리를 불러오기를 이 바람이 승리를 불러오기를 열심히 더 열심히! 오오오오! 힘을 솟는다! 열심히 더 열심히! 오오오오! 힘을 솟는다! 진짜 큰걸터트려볼게 야! 멋져! 진짜 큰걸터트려볼게 야, 멋져! 다같이 원더랜드! 재미있게 신나게! 다같이 원더랜드! 재미있게 신나게! 목표 조준, 출력 최대! 파이어! 목표 조준, 출력 최대! 파이어!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경사폴리 나가신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사폴리 나가신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티 툴즈는 전지전능의 도구입니다. 우리 마이티 툴즈는 전지전능의 도구입니다. 아우! 아우! 온 마음으로 치유해줄게 <웃음> 온 마음으로 치유해줄게 <웃음> 다, 다가오지 마!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잖아! 다, 다가오지 마!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잖아! 이 자리에서 격추해주마 격떨어지는 잡종들아 이 자리에서 격추해주마 격떨어지는 잡종들아 이것이 나의 가장 약한 공격이다! 이것이 나의 가장 약한 공격이다! 자, 출력 최대! 가라! 자, 출력 최대! 가라! 역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폭력이지. 역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폭력이지. 나비, 나비가 있어요! 아, 어, 지워진다, 모두. 나비, 나비가 있어요! 아, 어, 지워진다, 모두. 자,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이제 안 아프시죠? 자,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이제 안 아프시죠? 슬슬 끝내볼까? 자, 다 받아가. 슬슬 끝내볼까? 자, 다 받아가. 자, 큰거한방 간다? 먹고 죽어라, 이 짜샤! 자, 큰거한방 간다? 먹고 죽어라, 이 짜샤! 아, 짜증. 아, 짜증... 연주하겠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전장의 선율에 연주하겠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전장의 선율에 아, 기대되지? 윤희가 잔뜩 놀아줄게! 아, 기대되지? 윤희가 잔뜩 놀아줄게! 자, 맘껏 때려봐 자, 맘껏 때려봐 전방을 향해, 폭격 개시! 전방을 향해, 폭격 개시! 니네 놈들 말고도 처리할 일 많아, 다 꺼져버려 니네 놈들 말고도 처리할 일 많아, 다 꺼져버려 잘 부탁해, 모두를 돕는 거야 잘 부탁해, 모두를 돕는 거야 와라, 편익의 마왕이여! 마계의 흥룡파! 와라, 편익의 마왕이여! 마계의 흥룡파! 숨결과 단어는 권능, 그것이 얼령 숨결과 단어는 권능, 그것이 얼량. 이 몸이 왜 눈의 여왕으로 불리는지, 직접 경험해보거라! 이 몸이 왜 눈의 여왕으로 불리는지, 직접 경험해 보거라. 델 벨로타가 말한 대로 발사. 델 벨로타가 말한 대로 발사. 지금부터 돈담을 쓸게요, 쇼퍼 홀릭 샷! 지금부터 돈떨을 쓸게요, 쇼퍼 홀릭 샷! 돈으로 싸다고 맞아 봤나, 정신을 못 차릴 걸? 돈으로 싸다고 맞아 봤나, 정신을 못 차릴 걸? 사업 방해 요인의 발견, 처치할게. 사업 방해 요인의 발견. 처치할게. 적 시스템의 침투. 광역 해킹 완료. 적 시스템의 침투. 광역 해킹 완료. <웃음> 아니, 추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웃음> 아니, 추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세븐스투어프, 블랙티브, 꿰뚫어라! 세븐스투어프, 블랙티브, 꿰뚫어라! 천지 만물을 벤다는 건 이런 것일세! 천지 만물을 벤다는 건 이런 것일세! 세상 끝까지 추격해 주겠어! 세상 끝까지 추격해 주겠어! 이런 게 바로 무적이라는 거 아니겠어? 기득 기득! 이런 게 바로 무적이라는 거 아니겠어? 기득!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릭이 될 거야.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릭이 될 거야. 1번 선수 폴크방! 냉기로 가득한 골까지 달립니다! 1번 선수 폴크방! 냉기로 가득한 골까지 달립니다! 왜, 무서워?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라니까? 왜, 무서워? 이거 정말 몸에 좋은 거라니까? 멈추지 않는 노이즈! 함께 불러요. 멈추지 않는 노이즈. 함께 불러요. 놀아보자고. 놀아보자고.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아리아리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아리아리 너희에게 죽음의 인정을 내리니 후회하고 절망하거라. 너희에게 죽음의 인정을 내리니 후회하고 절망하거라! 가든 노브 샹그릴라! 가든 노브 샹그릴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갑니다! 갑니다! 흐 <웃음> 헛! <웃음> 지원할게요. 지원할게요. 받아라! 받아라! 방어 행동 가동할게! 방어 행동 가동할게!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좋아, 지금이야! 좋아, 지금이야! 간다! 간다! 지금이다. 지금이다.